선생님이 궁합을 그렇게 잘 보신다고 하죠? 아, 완전 잘 보지. 여자가 하가 많아. 불만이 많아. 그리고 원망이 들어와 있어.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. 이 궁합은 둘이 가 나쁘지는 않나. 이 남자도 보니까 아칫한 사람인데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, 이 남자는. 그게 이둘 부부의 관계에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지. 좀 전쟁이지. 전쟁 같아, 이 집안은. 회복할 수 없으면 이혼하게 될까? 지금 이혼을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함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궁합을 그렇게 잘 보신다고 하셨잖아아 완전 잘 보지. 이번에도 응.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응. 한번 봐주세요. 내가 궁합은 속마음은 꿰 깨뜨려 보지 깨뜨어 봐. 궁합을 볼때이 사주도 있는 반면 최고 빨리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네. 사람 마음이거든. 이 사람들이 현재의 치에 있는 마음을 보는 거야. 여자 마음은 지금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여자가 화가 많아. 불만이 많아. 그리고 원망이 들어와 있어 이 남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꺾였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이 궁합은 둘이 가 나쁘지는 않나 마음을 또 이제 보면은 현재가 지금 사는 가정을볼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과거지사에 어떻게 살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 사람 마음을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원망이야 행복하다, 즐겁다,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게 슬퍼 슬프고 짜증도 많고 그리고 원망이라는 게딱 가지고 있잖아, 가슴속에 이 둘이는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 표질 가능도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때는 내년 그 다음 해그 다음 에 가서는 둘이가 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 그게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주가 여자가 더 강해 그러면 절대로 남자한테 지는 승미가 없다는 거지 남자를 무시를 하겠지 그지? 그렇게 이 남자도 보니까 까칠한 사람인데 까칠하고 못된 성미란 말이야 그러면 둘이는 매일 네, 싸운다고 봐야지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네 잘났네 내 네, 잘났네 네,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나 무시해?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워, 싸운다고 봐야 되는 거야 남자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그지? 네. 어떻게 보면 어, 무시당한다? 그분은이 둘이가 많이 싸운다는 거지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주면서 살면 좋은데 서로 간에 사랑보다는 좀 전쟁이지 전쟁 같아 이집안좀 남자가 약간 혼자 늪에 좀 빠져있다, 빠져있다. 어, 혼자 생각에 고립돼가지고 늪에 빠져있어 뭔가 자꾸 엉컴한 데 있잖아 방 안에 박혀있는지 껌껌한데 혼자 막그 있는 걸로 보이거든? 음. 그러면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안 하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하고도 소통이 안돼 있고 그래 혼자만 의 고립돼 있어 이 사람이 상처가 좀 많나 봐 앞으로 일적으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일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내년에는 좀 뭔가 일적으로는 조금 획기적인 일이 들어와 일은 내년 수에 들어가면 일은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?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주저앉아 있어 어디 껌금한데 있잖아 방 안에 뭔가 꼭 박혀 있는 걸로 보여 그뭐 이거는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마음의 병이 극도에 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신 우울증을 먹고 있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나 어, 정신병이 좀 많이 심하다 남자분은 배우 장봉건씨 여자분도 배우 고상식 그렇게 둘이가 이렇게 싸워 재키지뭐 둘이 다지가 잘났다고 생각? <웃음> <웃음> 장동건 씨가 사생활이 되게 몰란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두그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요? 근데 외간 여자는 없거든. 현재를 말씀하시는. 거죠?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게 몰란하지는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. 네. 그그 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. 남자도 양보하는 고집이 아니고 네. 이 여자도. 양보하는 고집이 아니. 근데 아까 그랬잖아 여자 마음을 보면 원망이 들어와있다고. 내가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게 꺾였다고 생각하거든. 그 꺾였다는 거는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지. 여자가 남자를 원망하고 있으면 모든 게다 힘들거든. 회복되는 것도 힘들어. 여자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절대 그게 안 돼. 살가움이 없어. 근데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?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. 남자가 자기가 뭘 잘못을 해요? 잘못을 했다고 하지 이거거든. 그렇게 이둘 부부의 관계에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지. 음, 회복할 수 없으면 이혼하게 될까? 지금 이혼을까지는 지금 생각하진 않고 계속 싸움이지.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방 안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나봐, 방이. 거기 안에 막 갇혀 있어. 거기에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하는지, TV를 보고 사는지 그 안에 이렇게 공간에 있는 거야. 가족끼리 왜 이렇게 있으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잖아, 그렇지? 어울리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. 그러면 겉으로 보이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부부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집안은 아니야. 내 여자를 아껴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더 이렇게 머리 쳐들고 있으니까 여자를 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잖아 야이 남자가 보기보다 틀리게 무뚝뚝하네 엄청 무뚝뚝한 남자야 살가움이 전혀 없어. 애살스러운 게 없다. 고소연금은 뭐 알아주잖아. 자기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자한테 사랑 못 받고 있게네 어? 슬프지 뭐 여자는.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. 남자한테. 외모까지 나가서. 나가주는... 보에 겨웠네. 이것들. 이것들 보에 겨워서 지랄병 낳는 거네. <웃음> 이것들이. <웃음> 근데 남자가 병이 심하다. 마음의 병이.